예 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 입니다 오늘 시간은 그 전반에 이거 윤리강령 이거를 갖다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 어, 센터에 가니까는 이게 다 관련은 있는데 어느 센터나 센터 할 때는 이게 내장이 이것 중에 내장 중에 한 장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붙여 놓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센터 허가가 안납니다 그래서 이걸 붙여 놔요 근데 이거를 어, 붙어 있는 거는 봤는데 어, 제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붙어 있는 거 정도겠죠. 그래서, 아, 근데 윤리강령이라는 거 회사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한번 오늘, 에,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요거 또 다시 한 번, 에, 제가 옛날부터 한번 이거 강의를 할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번 기회에 제가 할게요. 자, 윤리강령, 애터미 회원은 원칙 중심 사고를 최우선 사업 윤리로 한다. 자, 1번 애터미어는 원칙 중심 사고를 최우선 사업 윤리로 삼는다. 이렇게 했어요. 나머지 거는 제가 또 찾아 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원칙 중심의 사고. 그랬더니 그 원칙이 뭐래? 그 원칙 중심의 사고. 근데 원칙이 뭔지를 알아야지 될거 아니에요. 아는 분은 제 유튜브 들은 분 중에 고수 분자들 제대로. 이거대로 하는 분들 빼놓고는 어, 몰라요 그러니까 는 여기 밑에 다 있습니다 여기 사실은 근데 그걸 풀어서 써줬으니까 는 이렇게 개념적으로 확 들어오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 예를 들어서 5번의 애터미 회원은 사업활동 중 남녀간 부적절한 관계, 음주 등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각종 물란행위를 철저히 금지하고 몰아낸다 그 다음에 에, 또 이, 여기 또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애터미 회원은 회사와의 직거래 이외에 현금 또는 카드를 막론하고 회원 상호간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제 책에도 써 있고 아주 그냥 사, 사, 에, 상세하게 써놨거든요 강의도 수도 없이 했었어요 애터미 캐슬 뭐 등등 해서 반복적으로 무지 많이 했는데 거기 그 5원칙 5원칙 이라고 있죠 에, 저기, 그, 절크삼더기. 거기에 삼자가 삼불의 원칙이거든요. 삼불의 원칙에 해당되는 얘기를 이렇게 풀어 쓴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삼불의 원칙 그러면 잘못 알아들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해놓은 건데 이것도 안 지키지 않습니까? 자, 삼불의 원칙이 뭡니까? 그 정치 종교에게, 종교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냥 우스개로 그죠. 이렇게 하도 기독교 신자들이 많으니까 저는 뭐 불교에 가까워요. 저는 뭐 천주교, 그 캐덜릭 계통의 대학을 나왔지만은 뭐 미사 한번 들어가본 적 없고 교회 한번 가본 적 없이. 그런데 자 안에 저는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듣습니다. 뭐 아멘 그러고 뭐이러막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또 불교나 딴 종교에 계신 분들이 그러면 돼. 그냥 하도 이 네트워크 조직이 기독교 문화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우스개 삼아 그냥 그냥 넘어가고 그냥 하는 거죠 없는데 실적으로 하면 안 돼서. 에터미 석세스 시스템 가이드북 리뉴얼 안내. 2020년 초판 통권 5,000권, 분권 2,000세트 완판. 줌미팅 시대의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석세스 시스템 가이드 2세 출간. 64년간 공개된 적이 없는 네트워크 시스템의 비밀이 완전 오픈된다. 상세 가격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삼벌의 원칙이 정치, 종교 얘기에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사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적인 견해를 얘기하지 않는다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생각입니다만 제 사견입니다만 뭐 이러고 얘기하는 거 있었습니까? 여긴 공적인 조직이지 우리가 돈 벌려고 나온 거지 사실은 그 여러분들의 사적인 얘기를 갖다 이렇게 얘기해갖고 그중에 한 사람이 맞어, 맞아, 맞아. 맞어 저 사람 말이 맞어 그래갖고 당장에 비전 보고 갔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긍정의 원칙 그 다음에 뭐 등등에서 사적인 견해를 피력하지 말아라. 그리고 책 자세하게 그 이유 이유나 그거를 다그 개념을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아 이건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를 알기 때문에 저는 아주 상세하게 그거를 갖다가 25년 제가 아주 케이 경험했던 바 요즘 그 회사에서 회사에서 이렇게 뭐뭐저 스쿨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는데 대학 교수가 나와서 이렇게 뭐 마케팅 그거 얘기하고 하는데 아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교과서 적인 얘기예요 대학교 1학년 정도 경영학과 들어가서 마케팅 원론 정도만 들으면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 경계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차제에 말씀드리면 뭐냐면 대학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건 그분들이 네트워크 경험은 안 했어요 단한 번도. 내왜 하... 네, 거기서 강의를 하는 사람도 그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강의를 하면서도 왜 나한테 다단계하라고 그래? 넌나 교수야 그래도. 이런 마음은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인 이상 있게 마련이겠죠. 나 그래도 교수식이나 되는데 왜나 다단계하라고 그래? 거기서 강의를 받고 하는 건 있지만. 그러니까 단한 번도 회원가입도 한 적도 없고 물건을 자기가 유통해본 적도 없고 한 사람이 강의를 하면 은 역시... 학교에서 대학교 1학년 애들 가르치는그 수준 외에는 얘기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실제 경험을 안한 분들은 강연자로 이렇게 올리면은 사실상 이렇게 공감하는 바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좀 틀린 얘기도 있고, 그게 교과서하고 실제 우리 네트워크, 마케...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도 마케팅의 한 소속이거든요. 마케팅의 한 요거죠. 파트 조금, 파트 제가 어떻게 보면 은큰 마케팅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마케팅, 그거는 다 이렇게 맞지만은 실제 네워통 마케팅만에 갖고 있는 그게 있거든요. 그 속성이 있고, 나름대로의 개념이 있고, 그들만이 꼭 지켜야 되는, 사수해야 되는 그 원칙이 있다는 얘기죠. 다른 일반 사회랑 틀려요. 우리가 폐쇄 사회거든요. 우리끼리의 사실 그, 그런 팀워으로 가지 않으면, 그런 복제 원리대로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64년 동안 검증된 얘기를 제가 책으로 쓰고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살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바닥 역사나 그거를 갖다가 켜켜이 검증된 그거를 보고 이거를 봤을 때는 아그 얘기가 저기 3분의 1 원칙에 그거를 이렇게 성공하나 그러는데 그냥 적게만 있다 뿐이에요 근데 오늘은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자 원칙 중심의 사고 근데 그 원칙 중심인데 원칙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강의는 에터미 캐슬서부터 해갖고 몇 차례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 실무적으로, 어, 실무적으로, 요기 이제, 요즘 센터장, 센터에 걸려있는 네장 중에 한 장이고, 거기에 헤드 타이틀이 그렇고, 1번이 원칙 중심에서 하고 그러는데, 그 원칙이 뭐야? 이제는 귀가 번쩍해서 들릴 지 모르겠어요. 예.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절크 삼덕의 원칙입니다. 절대 긍정의 원칙이에요. 절대 긍정의 원칙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 저기, 직급 도전에서는 비비불이라고, 그, 전, 전번에 얘기했던 그, 저기, 인, 인터넷 재판매 박살 위원장, 그분이 만든 조업입니다. 비비불. 네트워서적 어디에도 없는 용어입니다. 비비불. 비난, 비평, 불평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절대긍정의 원칙을 비비불이라고, 언뜻 들으면, 아, 그거를 또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나 보다. 제 책에도 그렇게 써있지만은, 아니거든요. 여기가 공산주의 사회입니까? 비비불? 그 얘기는 아, 자 절대 긍정의 원칙이라는 그 하에서 순수하게 여러분들 제 유튜브를 듣거나 아니면 진짜 순수하게 회장님 얘기 듣고너무나또 그렇게 했던 분들이 그 얘기 그대로 갔다가 막 한단 말이죠. 절대 긍정의 원칙에 의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통제를 못하면은 자기네들이 직급 도전해서 순야바오꾼 사기 협잡식으로 나가는 게다 들통이 나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비비위라고 천재적인 발상으로 비비불 그렇게 하고 알아듣기도 편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2년 동안 그거를 그 갖다가 외치고 그렇게 해서 조직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느냐그 12년 동안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생각이 있어도 그냥 듣기나 하는 무기력증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학습화된 무기력자가 돼버린 겁니다. 스피치를 국장이 되서도 일본 스피치를 제대로 못해. 나는 강의 못해요. 본부장이, 총장이 어우 저는 강의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총장이 되셨대? 강의가 무슨 우리가 무슨 대학 강의 무슨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해야 되는 강의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바닥에서 열심히 이렇게 했던 것들 그거를 갖다가 자기 그거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원칙에 의해서. 근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얘기하라고 그러면 그냥 막, 막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는또한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100% 말이 우리의 수단이에요. 스피치가. 근데 스피치를 못하게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왜? 스피치를 해? 1분 스피치에도 나오면 감동이 있고 1분 스피치가 1분 사업 설명이고 여러분들 대단한 그 인터넷 뭐저 재판매 박살 위원장 같은 분이나 저 같은 사람 얘기 있잖아요 사람들이 안 들어요 저분들은 원래 저런 분들이 아뭐 25년 했다며 뭐 17년 뭐 어, 얼마를 갔다가 그냥 막 그랬다며 그러다가 요번에 떴다며 그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나 되지 나 같은 사람이 난뭐 가정주부 하다가 나왔고 뭐사업에 사짜도 끊어지 마세요 뭐 이랬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오히려 주눅만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여러 다른 분들이 그고반고반 하신 분들이 얘기하는 도토리 키재기 급 그분들에게는 아니 철원 여자도 하는데 나 난 저분부터 낫겠다 뭐 등등등 있지않습니까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이 네트웍에 그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또 부정적인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오히려 더그 복제가 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안 좋기 때문에 절대긍정의 원칙 그 그걸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비비불로 변신을 시켜놨다는 얘기예요. 자그 다음에 두번째 원칙 있죠 원칙은 이분들 그 직급 도전하는 사람들은 원칙을 정확하게 원칙 중심으로 사고는데 원칙이 뭐야 여기 6번에 써 있어요 배팅 하지 말아라 그렇게 쓰여 있어요 6번에 그러니까 아배팅하지 않는게 원칙인가 배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니거든요 절거삼덕이거든요 크로스라인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니까 영어니까 잘 모르겠어 크로스라인이 뭐지 형제 라인 자기 라인 자기 직계 라인 외에는 절대로 말을 나누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덕담 아 인사하고 아유 대단하십니다 그러 그냥뭐아유 열심히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나도 힘이 납니다 뭐 이런 덕담들 외에는 거기 조직은 거기는 뭐피비로 얼마를 붙여주고요 뭘 한대요 뭐 등등서부터 해서 이런 얘기를 해갖고 탈이 안난 적이 없어요 비교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 직계 외에는 얘기하지 말라는 건데 크로스라인 금지의 원칙도 여기다 거론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 용어를 잘 몰라 그러니까 절크 그 크로스 라인 금지의 원칙이 무지 무지 형법과도 같은 아주 철칙입니다 절대로 주제빠지게 예 내가 제가 책에도 이렇게다 써놓고 이렇게 했지만 은 뭐냐면은 왜 내가 내 가정 내 직계 라인에서 우리 할아버지 때에서 그냥 처을몇 개를 둬 가지고 그냥 뭐뭐 배달 동생들이 많고 뭐 어쩌고 저뭐 형제가 많고 그런 얘기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뭐 그냥 도박에 빠져갖고 이런 안 좋은 얘기 있잖아요. 뭐 자살을 했네. 뭐 이런 안 좋은 얘기들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가족이니까 아는 건데 왜 그거를 쓸데없이 남의 집에 가서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그래갖고요.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 사람이 찌찌찌거리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래서그 그게 주, 주체가 없는 사람.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하지 만 가정도 똑같은데 우리는 대단히 이렇게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렇게 주책 없는 짓거리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 봐야 같등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조직이 깨지기만 합니다. 그래서 크로스라인 금지 원칙이 그렇게 중요해요. 크로스라인 금지 근데 저쪽의 원, 직급 도전은 원칙이 없는 사회 원칙 배팅하지 말아라. 근데 배팅허벌라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지켜지는 거니까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거기는 얼마 도와줬대? 거기는 어떻게 했대? 로에... 로얄 리더스인가? 리더스. 그쪽이 아주 그거의 온상이랍니다. 그거 가갖고 맨날 오, 그쪽에서 아, 그렇게 하니까 요렇게 피비를 요렇게 맞추니까 오, 그렇다는 거야? 아, 그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몰아가라고 그러고그 사람들한테 이런 멘트를 때려갖고 그 사람은 옥제라고 이런 소리까지 들립다 아, 이 사람 그것도 아직도 모르고 그랬다는 얘기야. 그것도 자랑이라고 그게 그거의 온상이래요. 왜그 사람들은 그렇게 원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천만 원 받는 리더스에 들어간다는 게뭐 자랑입니까? 그게 저 같으면은 설령 제가 그렇게 갔다 그래도 저는 그냥 나는 안한 것처럼 조용히 있겠어. 창피하잖아요. 난 저기 난 리더스라고 내가 만약에 그렇게 갔다면 난 리더스라고 얘기도 안할것 같아요. 난 그냥 그야말로 시대 말로 요즘 하는 거 그냥 나는 그렇게 갔어도 그냥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아. 그게 지능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냥 다 이걸 하고. 있어. 크로스라인 금지 원칙을 그냥 아주 밥 먹듯이 어기고 있는 거 아주 그걸 어기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모르니까 그냥 막아 그것도 몰라 그러고 가르쳐주고 앉아있고 어 그랬다는 거야 그걸, 그걸 또 받아 적고 있고 또 그거대로 실시 그럼 자기 돈이 조금이라도 세이브가 되니까 그그 다음에 세 번째 그 3불의 원칙 그렇죠 정치 종교 얘기하지 말아라 어? 그 다음에 사적인 견해, 사적인 얘기 하지 말아라. 근데 이쪽 직급도전 문화는 어때요? 한두 사람만 나와서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해. 그래야지 딴 얘기가, 딴 얘기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그냥 이렇게 튀어나오는, 바른 얘기, 이런 얘기가 나와버리면 딴 사람들한테 굉장한 여파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경계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날 한두 사람만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네들 그, 그 패거리들 있죠. 그 사람들.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뭐야? 맨날 졸고 앉아있고, 맨날 아휴 아유, 듣고 싫은 얘기 또 들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또안 나오면 또안 나온다고 또뭐라 그러니까 그거 해야 되고 그러니까 는 점점점 하면 할수록 무기력증에 빠지고 학습된 학습된 무기력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입이 있어도 얘기도 못하고 그게 오랫동안 되다 보니까 그냥 그런 게 그런갑이요. 뭐 그럼 그런가이요 이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들이 이 네트웍 일을 하겠어요? 네트워크는 누구나 만나면 은 회사 자랑하고 프로모션 사업이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무기력하게 그냥 듣기만 하는 거, 그, 그것만 한 사람들이 그게 되겠냐고요. 구조적으로도 안 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 직급 도전 문화가 그렇게 병폐가 처음 시작부터 사기, 협잡으로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 나머지 그거를 막기 위해서 얼마나 교묘하게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문화 자체를 완전히 썩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원칙이 뭐예요? 절크, 그 삼, 더. 더치 페이의 원칙. 더치 페이의 원칙, 그러니까 제가 처음 나왔을 때, 더치 페이의 원칙 그거 하니까 듣기가 솔깃하거든 거기 국장, 뭐, 팀장, 뭐, 그 국장 이상 되는 사람들 맨날 밥 사줄래? 정신 못 차리지. 왜? 각 인기 내야 되잖아요. 어 oh, 그래서 나 국장이야. 뭐, 월천 됐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사기짓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받은 것 같고 나 봤지 지금 이렇게 1200 나왔어 뭐 얼마나 왔어 뭐 그리고 그표 갖고 다니면서 한참도 그 짓들 하잖아요 가짜 증명서 가지고 가짜 타이틀 가짜 국장 샤론 로드를 달고 더치페이 원칙 그러니 그가라이끼 여기 배지또또 하는거 또 알고뭐 이러고 또 나가서 또 얘기했던 거 있으니까 밥 사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나와서 더치페이 하니까 저 마이크로 맨 처음에 그분들 저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더치페이 원칙 하나 때문에. 자기네들 밥안 사줘도 되는 거예요. 저거 봐. 마이크로가 그랬잖아.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이 내막을 알더니 나중에, 뭐, 어, 이거 아닌가 봐뭐 이러더니 그때서부터 저러갔다가 완전히 그냥 집단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뭐, 민원을, 집단 민원을 해갖고 회사 민원팀이 아주 마비가 될 정도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그래도 안 죽으니까. 뭐 저도 아무 제재받은 게 없어요. 다른 얘기 하는데 무슨 제재받을 게뭐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죽었다는 얘기까지 해요. 자, 당 안에 아주 그, 처음이, 에 사기, 협잡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은폐, 엄폐하기 위해서 별 지랄, 별 그거를 다 막, 막, 막아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이 있으면 안 돼요. 원칙, 원칙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더치페이 원칙, 지켜집니까? 자, 내가 이렇게 가는데 너네들 다 그렇게 해갖고, 그게 팀워크야! 어, 그래갖고 그냥, 다 해가지고 너 세일즈, 세일즈, 세일즈, 세일즈 가서 그래서 넌 팀장이 돼. 이게 팀워이래니까 어, 이게 복제가 돼야 된다니까. 어서 용어, 주소 들은 거는 다 알아가지고 그때만 써먹어. 그때만 써먹어. 써서는 안될때 그거를 딱딱 써먹어요. 그래서 뭐 크라운이니, 뭐저 로얄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저기 성세스 아카데미나 원데이에서 탁 나가서 얘기하는 거 보면 꼭 그런 식으로 스피치를 해요. 언뜻 들으면 오 맞는거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아이고 어, 완전 빠이구만 어, 완전 직급도전으로 가는 그게 아주 그냥 영력게 드러나는구만 본인 몰라요 저는 알아듣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본인도 그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에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사람을 수단으로 삼지 말고 생각을 경영하는데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게 직급도전인데 생각이 경영이 되겠습니까? 사람을 이용하고 협잡하고 몰아서 집단 문화로 이지매를 시키고 왕따를 시켜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안 하면 못하게, 안 하면 병신되게끔 만들어서 가는 그런 문화로 그렇게 가는데. 오로지 그쪽으로만 생각이 경영돼. 그게 12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상위 20%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쉽게 고쳐지겠냐고. 전 역사를 다 뒤져봐도 위로부터의 성공은 위로부터의 혁명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다 아래로부터의 혁명입니다. 5.16 군사 쿠데타 군부들이 그렇게 했지만은 밑에 좌변에 부정에 관련돼서 이거에 대한 국민들 그 아래의 국민들의 정서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성공한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 같은 민초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보 많이 해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서 무브먼트를 해야 돼요 자 다섯 가지의 원칙 중에 더치페이까지 얘기했죠 더치페이 그러니까 그거 가우터치 해야 되잖아요 그쵸 어, 나 천만원 받아 샤르노즈야 리더스야 뭐 이럴려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동원해서 갔으니까 밥안 사줄 수 있어 밥 사주기 뭐 하니까는 밥 맨날 해 센터에 가서 밥 냄새가 풀풀 거리구나 오프라인 시절에요 이제 또 살아나겠죠. 그게. 그 경비 아낀다고. 그 사람도 돈안 돼요. 국장 오랫동안 재수하신 분들 돈안 됩니다. 아까 전시간도 에 얘기했듯이 천원에서 35% 챙기고. 그죠거건 자기 통장으로 오, 나오는 거니까. 그중에 또 뱉어내야 되는 것도 있어. 왜? 사단에 그거에다가. 뭐 하니까는 순수 네트워크에 진짜 고지식하게 하는 사람들이 매게 살리는 거라니까요. 그분들이 20%냐? 그러면 20%. 1000원에서 35% 챙기고 65% 인터넷에 판매해서 65% 챙겨? 그러면 똥똥 아니에요? 비용 이런 거 허벌하게 나오는데 그거는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진짜 우리처럼 고지식하게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1000원 투입하는 것 중에 200원을 투입하고 300원이 됐냐면 내돈안 들어간 거야. 그 정도만 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치페이가 안 지켜지기 때문에 밥 사줘야 돼뭐 해야 돼품미유지비그 가짜 샤롬노즈 가짜 스타마스터를 갖다가 할래니까품미유지 해야 되니까 또 옷도 하나 더 사입어야 돼그 거짓말 또 해야 돼 그러니까 뭐 시름시름 나가 잔돈풍 나가는 거 우리 흔히들 알잖아요 잔돈풍 나가는 거는 뭐 잔돈풍이니까 이러다가 나중에 했는데 모아놓으니까 국장 5년 만에 내가 1억이 됐네 뭐 공경원이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들 왜 그렇게 된다고? 자기네들도 실익이 없어요. 하수인일 뿐이야. 그런데도 그걸 해요. 왜? 배운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자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절크 3더기에 give and take.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는 거는 이건 상식입니다. 상식이죠. 이게 무슨 원칙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받기만 해. 주는 사람은 주기만 하고. 그러니까 나와서 직급도전 우두머리들은 그. 그걸 거 그, 끌고 나가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맨날 스피치를 자기네들이 써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막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만 해요 이 사람들은 맨날 듣기만 해 받기만 해 그게 고착화가 되니까 이분들은 자기가 줘야 되는 그때 스피치를 해야 될때 스피치를 못해 학습화가 돼서 음, 나는 그냥 듣는 기계야 음, 이런 얘기를 해도 그냥 저런 얘기를 해도 듣고 그런가 봐요. 원래 애터미는 그런 거야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지금 얘기했던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원칙은 규칙이나 법이나 이거하고는 틀립니다. 법 있죠? 헌법보다도 더위기에 있는 상위 개념이 원칙입니다. 원칙은 상식이에요. 법, 법과 규칙이나 이런 것도 모든 게 상식의 기초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서로 간에 우리 공중이 여러 사람들이 그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또 하면은 제재를 당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은 상식에기초해서 만든 겁니다 근데 그 상식에 기초한 모든 그 인간사 여러 가지 그거를 갖다가 그루핑을 해 가지고 만든 게 헌법이고 헌법에 기초해서 나라, 육법이 이렇게 해서 그 분야별로 그거를 제어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많은 일상사의 어떤 수많은 상식적인 그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헌법이나 이런 법으로 통용되지 않는 것들. 그것도 뭐 상식이 기초한 게 원칙이거든요. 그 원칙이 오히려 헌법보다 더 상위의 개념이에요. 이거는 제재, 제재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직급 도전 하는 사람들이 제재를 안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지금 12년 동안 지금 아주 그냥 눌르하려고 그러고 막 해댄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네트워크의 원칙도 모르시죠. 에? 그리고 이렇게 아사리판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자꾸만 개몽을 하는 거야, 사람들을. 그러니까 깨친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 그리고 바른 얘기들을 이제 슬슬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그룹들이 나오니까 할 얘기들이 없으니까 사제를몰렸어요 지금 그 사람들 돈안 됩니다. 그 하수인들이기 때문에. 돈 되는 사람들은 이미 다 빠져나갔어요, 상한선으로. 되지도 않으면서 관성에 의해서 그거 나만안 하면 또 뭐해? 그러니까 빛이 나는데도 그 짓을 해요. 왜? 빛 나는 거딴거 거 없어요. 천원천원놓고 35% 센터피까지 다 챙겼어? 그리고 또 인터넷에 파면서 현금 땡겨서 그것도 또 삽질해? 그 여러분 같은 바보들, 그렇죠? 그들이 보기엔 바보들이지. 그 순수한 사람들, 고지식한 사람들이 하는 거가 어, 그것만큼은 내가 들 사도 되니까 천 원에서 그 사람들이 30%가 돼? 그럼 300원은 빠졌네? 내돈덜 투입됐네? 그러니까 난 300원어치는 이, 이익 본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더치페이 원칙이 안 지켜지기 때문에 시름시름 나간 돈 합쳐보니까 오, 나는 분명히 본것 같은데 돈이 안 되는 거야. 여기 여기서 국장급들, 본부장급들도 많이 듣거든요, 제 유튜브? 옛날에 듣고 거기 있다가 지금 이런 신문들 이건 빼기네 그러신 분들 무지 많을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고 직급도전 직급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본부장 자저 그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뒤적까보면 그게 그 사람들의 실체입니다. 근데도 해요. 뭐를. 왜 그러냐. 상대적인 박탈심이 때문에 여러분. 지들은 다상관서빠져나갔는 나는 어떻게 하면, 하면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머리하고 쓰고 걸어요. 안됩니다. 그 머리가 안 좋기 때문에 머리가 사악하기 때문에 두 둔하면, 머리가 안 돌아가면은 순수하기라도 해야지. 착하기라도 해야지. 안 돌아가면서 사악하기까지 절대로 난 손해보고는 못, 먹고만도 그러고 계속 가수인 짓을 하는 거야. 욕은 욕대로 먹으면서.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무먼트로 대놓고 할 거거든요. 그렇게, 그렇게 하면은 자기네들 그냥 얼마나 그냥 있는 자리에서 이게, 그게 난데 그러고 저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 안 할까? 눈치? 모르겠어요. 우리가 폐쇄사회라 그음악 느낌이 와요. 우린 그런 분위기로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마음대로 못하게. 그래서 제가 무슨 제도로 변경할 수 없잖아요. 제가 무슨 사법기관이에요? 설령 사법기관이라도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사법기관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저는 문화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너가 그런 사람이지? 아이이 바보야. 네가 똑똑한 것 같지만 은 헛똑똑이고 오히려, 그리고 빛이 얼마니? 온갖 욕다 먹으면서. 그냥 그런 분위기로 가게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뿐만 아니고 이 구독자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이렇게 원칙을, 아, 그래서 원칙이 중요한 거구나. 자, 오늘 이 다시 원론로 들어가서 원칙 중심의 사고인데 좀 추상적이야. 원칙이란는 거는 절대 긍정의 원칙. 그래서 그 다음에 절대 긍정 절크삼득이 크로스라인의 원칙 그 다음에 크로스라인 금지의 원칙 삼불의 원칙 더치페이의 원칙 기브앤테이크의 원칙 이렇게 정확하게 의미가 와 그건 책에 100쪽에 관련돼서 그게 다써 있어요 그 사례까지 다 써놨으니까 그거 자세히 몇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저 오늘 팁 하나 몇번 얘기했는데 그냥 들을 때 뿐이고 하니까 제가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네트워크는 반복이거든요 자 보세요 복제가 되는 거는 오원칙대로 했을 때 복제가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원 원칙에서 어긋난 짓거리를 했다 그러면 복제가 안 돼요. 더디거나 깨집니다, 중간에. 그러니까 오원칙을 하고 사업 방법은 사업 방법은 오 개념대로 하셔야 돼요. 제 개념 없이 개념 없는 애가 그 소리가 욕 중에 상류이거든요 오히려 인터넷 뭐저 박살 위원장 그러고 따는 게 이런 얘기가 오히려 더 개념 없는 해요. 개념 없이 했기 때문에 이 문화를 입다구로 만들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념 없는 사람 되면 안 돼요. 그 개념 뭐요? 자교푸팀복입니다. 자영사학과 답게 해야 되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다음 다 시간에 요거의 테마를 가지고 얘기할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원칙 중심의 사고. 근데 원칙이 뭐죠? 절그 삼덕이. 그를 갖다가 풀어서 책에 써놨으니까 책을 갖고 계신 분 그러면 그걸 정확하게 읽어보시고 끄떡끄떡 하세요. 대충 설거지하면서 보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책은 아닌데 설거지하면서 듣고 즐기는 듣고 그래 그래 그래 그러고 넘어가는 책이 아닙니다. 그거를 보고 읽고 되새김을하고 그래 나를 반추해보고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러고 자기 거로 만들어서 그렇게 습관화 시키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파트너들한테 그게 완전히 그렇게 문화화 되게끔 습관화 되게끔 돼야지만이 되는 거지. 그게 설거지 하면서 이렇게 대충 듣고 그냥 대충 유튜브 듣고 대충 그냥 책 이렇게 슬렁슬렁 보고 목차만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보고 그래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건기에 책 다시 그쪽을 들어가서 제대로 보시고 그 관련된 유튜브 좀 보시고 이제부터 개념 잡고 원칙대로 그렇게 하면은 문화가 한순간에 깨지는 거 아니거든요 이제 제가 무브먼트로 일어났으니까 제가 지금 선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홍해 주시고 저한테 댓글 여러분들이 홍응해줄거 다른 거 없어요 댓글 주세요 댓글 주시면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그거 있습니다 그러고 그냥 하소연을 하든 전다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받아서서 그거 제가 이런저런 사아 해가지고 묶음묶음 묶음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계속 까발릴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있지 않으면 이거 빨리, 최소한 못해도 단 1년이라도 빨리 단축시키는 역할은 제가 충분히 할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근절을 시키는 것까지도 문화가, 문화는 함부로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그 댓글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